근데 마시멜로 비율이 10%도 안 되는 거 같아 여기 써있네요 마시멜로 8.5%래요 예리한데? 당신 크라운한테 고소 좀 당해본 놈인가? <웃음> <웃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혀로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과자 이정을 준비했어요 요 친구는 확실히 신제품인데 요 친구는 살짝 발매시기가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제눈 처음 봤기 때문에 가져가 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죠 조리퐁? 마시멜로가 들어간 조리퐁인가 봐요 일단은 뭐 포장지는 조리퐁 포장지예요 뭐 대단한 거 없이 보시면 이렇게 마시멜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마시멜로 질감이 아닌데? 분필 같은 느낌인데 질감이? 근데 마시멜로는 왜 넣은 거지? 이거 드셔보실래요? 마시멜로 맛? 이게 마시멜로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조리퐁 같아. 마시멜로 느낌은 아니죠. 그죠? 약간 가우뚱하게 되는 그런 맛? 오레오 지즈 마시멜로. 아니야, 그건 맛있어. 그런 식감이라고. 여튼 마시멜로의 양은 조금... 음... 조리퐁 마시멜로가 이름이거든요? 조리퐁 피처링 마시멜로가 돼야 될것 같아요. 아니, 파트를 너무 안 줬는데? <목소리> 크라운 요까다 벌벌 었다 딱요 정도 비율이야. 전체적으로 이거 한 곱하기 10 내용물 그래요. 뭐 조리뽕 마시고 오랜만에 먹은 조리뽕은 참 맛있었습니다. 사실 마시면은 뭐큰 의미를 띠는 거 같지는 않아요. 좋아요. 다음 제품 들어갑시다. 자, 옥수수 깡! 깡! <웃음> 유행이 늦죠. 항상 52발짝 정도 늦습니다. 그 감자깡 라인인가? 감자깡, 고구마깡 고 라인의 깡인가? 그럼 진짜 오랜만에 나온 신제품이네요. 버도재미 하고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헬스를 또 열심히 하거든요. 헬스를 뭐요? <웃음> 냄새부터 맡아볼게. 오, 옥수수 향 나. 야 근데 양이 좀 창렬이다 요 정도 들어있거든요 응.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맛도 매웠다 했는데 이게 뭔 맛이냐면 약간 단맛이 있는데 짠 맛도 있어요 근데 단짠이 아니고 얘네들이 싸우는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삼색의 맛이 나는데? 드셔보세요 여튼 지금 음. 맛없어요 근데 그 맛난다 붕어빵 붕어빵 맛이 난다고요? 응 음. 병원 예약해 <웃음> 아니 근데 괜찮은데 맛없었는데 괜찮아졌어 근데 맛이 없진 않아 나는 맛없다고 하진 않아서 환기를 하자면 옥수수깡인데 일단 맛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두번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깡 라인이죠? 새우깡, 뭐 감자깡, 고구마깡 그리고 이제 옥수수깡이 나왔는데 앞에 있던 깡 친구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좀 빛을 잃은 느낌도 있고 되게 오랜만에 신상이라 해서 기대를 좀 했는데 그냥 뭔가 아 이건 이런 과자네지 오 옥수수 맛 이러면서 먹는 과자가 아니야 이건 감자깡이랑 고구마깡은 좀그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좋아할 것 같긴 하다 약간 많이 어른 한 50대 60대 고런 분들은 또 요런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마무리를 해보자면 애매하다 얘는 사실 뭐 그냥 조리폰이고 마시멜로 넣어 놓은 건 우유랑 넣어 먹었을 때 오레오 즈 그런 느낌? 살짝 벤치마킹해서 마시멜로 넣어서 장점을 만들려고 한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시멜로가 요정도인 것도 이해가 가제 시리얼용으로 생각을 했으면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그 요새 이런저런 과자들 시리얼로 많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는 게더잘 팔릴 것 같다라는 게제 의견이고 옥수수 깡 깡라인 사실 귀족라인이거든요 그 기존 제품의 아성에 도전하기엔 너무 실력이 모자라 리뉴얼이 되거나 쓱하고 사라지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나는 별로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청평은이 정도로 해봤고 이번에 과자 신상 두개 해봤는데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어? 아니 말을 하고 키세요 저한테도 계란프라이가 있습니다 빨리 꺼주세요